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화요일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주 비디오가 하루 늦게 어, 업로드가 됐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찍어서 화요일날 오후 11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스케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바뀌어서 수요일날 업로드가 된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날 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화요일 오후 11시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 시간이 되도록 제대로 한번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이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대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한번더 오늘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 저희가 하락세를 계속 타고 내려가면서 저희의 지지선인 3650레벨에서 가격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항선은 여기, 지지선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선을 존중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번째 바텀, 두번째 바텀을 만들면서 더블 바텀을 만든 후 현재 다시 한번 뚫으려고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세를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로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블 바텀이 만들어진 후 현재 가격이 지지선 위에서 머물고 있지만 하락세의 방향을 띄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여서 위로 올라가 4500레벨을 다시 칠 것인가 아니면 하락세 이큰 하락세를 계속해서 타고 다음 레벨인 30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두가지의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로 올라갈 때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무엇이냐 전 고점 이 되겠죠? 전 저점이 되겠죠? 전, 저점. 전 저점을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 리테스트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세선이 뚫렸을 때 브레이크 리테스트하고 위로 올라간다고 보여지지만 가격이 4200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고점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면 이 레벨을 충분히 리스펙트 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레벨 4200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깊숙히 잘 포커스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4200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뚫고 저희가 예상했던 저항선 레벨인 4,500레벨까지 올라갈 것인지가 상승 추세를 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는 가격이 지지선을 뚫고 하락 추세를 따라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어디를 리테스트하냐 저점이었던 더블 바텀이 형성되었던 그 구간 3, 3,600이죠. 3,600 구간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인 3,000레벨까지도 볼수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직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가격이 추세선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어디까지? 첫번째는 4 2 0 0에 전저점이었던 저항선 구간 그 다음에 4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더리움 또한 하락세를 따라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매도하시는 것 아니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1시간에서 보시면 여기 지지선 위에 있습니다. 가격이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잠시만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지지선을 존중한 후 위로 올라가서 전 고점이었던 117레벨 120레벨이죠 120레벨 120레벨을 뚫는다면 13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이더리움의 상승 시나리오고요 반대로 내려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어디를 100레벨의 리테스트 100레벨 리테스트 이후 다음 지지선까지 어디까지 76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이더리움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매수를 하시기에는 아직 위험하고요 매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 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매수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라고는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를 따라 추세를 거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었으나 현재 가격이 전 저점보다 위에서 저점을 만들어 더블 바텀을 만든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27레벨, 27.58레벨에서 저 더블 바텀을 형성한 후 현재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가격을 한번 풀어보자면, 가격의 움직임을 풀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가격을 먼저 가두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가격에서 매수, 매도 하지 않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브레이크하고 리테스트 이후 한 방향으로 가격이 치우쳤을 때 거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30레벨 추세선과 저항선이 붙어있는 30레벨 그리고 추세선과 저항선이 붙어있는 27레벨에서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매수, 매도 세업을 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엔트리 포인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430, 440레벨의 저항선과 390, 400레벨의 지지선 사이에서 현재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여기 411레벨에서 저항선을 현재 또 만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390레벨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매도 세업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제가 뭐라 그랬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방향으로 매도면 매도 방향으로 꺾이는 구간을 보시고 들어가셔야지 보다 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매도를 향해 한발더 디뎠을 때, 390레벨을 뚫었을 때 거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제가 그려놓았더니 상승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411레벨을 뚫었을 때 다시 한번 440레벨까지 올라가는 리플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440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리플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지선은 여기 3 6구간이 다음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여기서 전 저점이었던 370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한번 봐야 될 관전 포인트에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항선 여기 새로운 지지선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3.47 구간이 저항선 3.15 구간이 지지선이 되겠는데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여섯 번째 3.15 레벨의 지지선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가려면 일단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또는 트리플 바텀을 만든 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전 고점이었던 3.45 3.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첫번째 매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거기를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다음 레벨까지 어디? 3.72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일단은 2레벨 3.15레벨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첫번째 매도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반대로 그리고 다음 레벨까지 내려가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지지선은 2.08 2.0 레벨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마이너 지지선을 한번 찾는다고 한다면 자 여기 4. 아니 2.5 레벨의 지지선이 다음 지지선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에 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확실하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상화폐 분석을 해보면서 가상화폐 시나리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벌써 11월이 끝나고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2018년이 되었네요. 자. 저희는 이제 12월달에는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저희 마스터클래스 FX의 3명의 멘토, 김앤디 멘토, 이앙호 멘토, 그리고 저 지민수 멘토 세명은 12월달에 한번 휴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월달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달렸으니까요. 12월에 어,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리고 또 친구들과 또 힐링하는 자리들을 열심히 만들면서 12월에는 휴식시간을 갖고 또 1월부터 11월 동안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성장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지, 어떤 시간을 더 가져야지 2019년을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월 1일 다시 2019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면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마스터 클래스 FX도 꾸려가면서 2019년에 다시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의 새 멘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